어 여기다 더블을 깔고 궁타워 들어가서 다시 돌아온 다음에 야아이씨 ㅈ 된다 <웃음> 아오?? 마이갓 아오오 가 d <웃음> i 이거거든요 <웃음> 아 지금 룬이 패치가 됐습니다. 룬이 패치가 됐는데 어둠의 수확이 바뀌었어요. 어둠의 수확이 죽었습니다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고아이 제 그렇게 좋았던 어둠의 수학이 바뀌었습니다.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다. 어뭐 평타가 아니어도 돼요. 평타가 아니어도 스킬이도 어 돼요. 그래서 이 약자 멸시하고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어둠의 수학제를 한번 가봅시다. <웃음> <웃음> 고라 나이스죠. 야, 멋있었다. Wow, <목시> 야, 야, 와우! <우와>, 가디암야야이우아아 사랑해! <웃음> <목시> 한대만 맞춰것 같은데 <목시> <목시> <목시> 죠 어이씨! 이, 이걸 맞춰? 이걸 맞춘다고? 어, 딜 쩐다! 아, 딜 쩐다, 진짜. 오씨 죽을뻔! 아, 이걸 아, 진짜 아쉽다. 아, 오 마이 갓! 아, 야, 잡을 수 있었는데. 와! <웃음> 아, 아쉽다잉. <이>. 날개를 긋 <웃음> 으아야아이아 그냥 그냥 들어아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<웃음> 어이, oh, 쉣! 아, 이거 딜이 개삭이다. <웃음> 어? 템도 그렇지만, 여러분, 딜이 사겼습니다, 이거 서렌! 아, <웃음> 이야!